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주도 마스터클래스 FX에서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을 내셨는데요 저 또한 8% 수익을 만들어 아주 좋은 한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바쁜 직장인도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야근을 하면서 포렉스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그 방법은 높은 타임프레임 차트 즉 위클리와 데일리 같은 시간대 차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선 트레이딩뷰에 오셔서 원하시는 차트를 키신 후에 데일리 시간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킨 후에 달러엔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달러엔 데일리 차트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자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데일리 차트에서 우리가 서포트와 레지센스 즉 지지선과 저항성을 그려 어,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항상 위에서 밑으로 혹은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서포트와 레지센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바닥에서 시작을 했고요 우측을 보시면은 가격이 104.449인 걸알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깔끔하게 104.500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레지센스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106.50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은 104.5, 106.5로 되어 있죠 지금 2 200픽, 0 어, 0 2 0 0핍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06.5 다음에는 108.5가 나오겠죠 자, 108.5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0.5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2.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만들어 놓었는데요 어, 눈에 좀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색깔까지 입히면은 나중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검은색 라인을 이용하는 을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색을 입히시면은 눈에 조금 더 쉽게 들어오기에 나중에 가격이 이 레벨에 도착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포트 레지스에 색깔을 입혀 놓은 후에 어, 우리가 할 것은 상당히 간단해요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 업트렌드, 즉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가격이 바닥을 찾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104.5, 106.5, 108.5, 110.5, 그리고 112.5를 우리가 저희가 어, 그려놨는데, 어, 보시면은 106.5에서 가격이 106.5를 터치를 하고 상승을 하죠. 마찬가지로 가격이 108.5를 뚫었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찾으면 그 다음 110.5까지 가는 어 저희는 그런 거래를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조금씩 삐져나오는데 지금 나머지 가격을 보았을 때 108.5를 어 바닥으로 찾는 모습을 보이기에 이 조금 비, 어 삐져나온 가격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108.5 바닥을 찾고 그 다음 레지센스 까지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달러에는 현재 거래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 달러엔 차트가 108.5를 뚫고 그 다음 구역인 110.5와 112.5에 들어왔을 때 110.5에서 112.5까지 거래를 하는 것이 저희의 방법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112.5를 타겟으로 그 다음에 스탑로스는 바닥 밑에 항상 바닥 밑에 두어야 합니다 매수할때는 자 이런식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상당히 천천히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캔들 하나하나가 데일리 차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하루입니다 하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일째 지금 혹은 4일째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일주일이 걸릴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늘 한 번에 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 이것을 바쁜 현대인들이 거래하기 참 좋은 방법인 이유는 우리가 거래하기까지 조금 더기다려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이 거래 진입한 후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우리가 원하는 타깃까지 가격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거래를 할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트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천천히 거래를 하고 만 편히 자면서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천천히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바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팁을 드리자면 은자이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에는 바닥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목표가 바닥에서 지붕까지 천장까지 어, 가격을 가지고 가는 거라면 은 천장에 도착했을 때 가격이 내려오지 않느냐 그러면 은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은또 양방향으로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어,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성공의 확률 자체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지만은 최대한 추세를 따라서 업 트렌드일 경우에는 바닥에서 다운 트렌드일 경우에는 지붕에서 바닥까지 거래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다운 트렌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파운드 데일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0.9326으로 되어 있죠 0.93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이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보면은 0.90196인데 0.90으로 바꾸면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괜찮죠? 0.90 그러면 지금 약3 0 0핍 차이인데 자3 0 0핍을 한번 또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볼까요? 0.87 네이 레벨도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 은그 다음에는 0.84가 되겠습니다. 네이 정도로 어... 괜찮고 마찬가지로 또 색깔을 입혀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힌 후에 또 거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운 트렌드인 걸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0.90 바닥이 뚫리고 0.90을 지붕에서 바닥까지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0.870 바닥을 지금 뚫은 상태죠 여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0.870을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계속해서 다운 트렌드가 이어지려면 0.840을 어, 이 바닥을 뚫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0.840 가격이 뚫렸을 때 0.840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0.841까지 거리를할 수가 있겠죠 0.841에 저희가 서포트 리센스를 만들어 놓고 가죠 아 0.81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거래를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만 거래를 진입을 하면은 그 다음 이 타겟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계속해서 쳐다볼 필요가 없고 더 천천히 마음 편하게 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이 기법을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마스터클래스 FX 가입을 원하시면 www.masterclassfxc.com 혹은 masterclassfx at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